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코입니다 여러분 가성과 두성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가성과 진성이 연결될 수 있다면 가성이 아니라 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식음이 섞이면 가성일까요? 하, 하... 연결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죠? 가성과 두성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오늘은 가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는 두성과 가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가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겠죠. 여기 남자와 여자의 성구를 나눠놓은 맵이 있습니다. 보컬프라이부터 휘슬까지 아주 친절하게 성구를 나눠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는 두성이라고 적혀있는데 남자는 가성이라고 적혀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성악음악이 대중적이었던 시기에는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두성을 기반으로 노래를 하였고 남자들은 주로 아, 어... 이렇게 흉성을 기반으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두 성으로 노래를 하면 그것을 팔세토, 즉 가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성과 두성은 같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성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 가지 음색 중한 가지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컨트롤되지 못한 플립, 즉 픽사리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가성에서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마다 성대를 닫아주는 피열근의 발달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대를 닫아주는 피혈근은 측윤상피혈근과 내피혈근 그리고 갑상피혈근으로 나뉩니다 그중 측윤상피혈근은 성대의 뒷부분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고 내피혈근은 성대를 전체적으로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성대의 뒷부분 즉 성대의 끝부분을 닫아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갑상피열근은 성대를 짧게 만들어주며 성대의 앞부분을 닫아줍니다 즉 성대의 뒷부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성대의 뒷부분이 잘 닫히는가입니다 성대가 끝부분까지 잘 닫히는 사람들은 일부러 플립을 일으키며 성대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성대의 끝부분이 아닌 성대의 가운데 부분이 벌어지며 단지 호흡이 섞인 소리가 나올 뿐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대 접촉이 좋은 사람에게 가성이란 단지 브리디한 소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믹스 보이스와의 연결도 자유롭고요 제가 메디컬 보이스의 송쌤과 함께 찍었던 성대 내시경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아아 참 재밌죠? 영상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성대 접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다 보면 보상으로 외부근이 작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안 좋은 방법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흉성과 두성은 믹스되지 못하고 강제로 흉성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는 2옥타브라 여자는 3옥타브레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를 풀드 체스트 보이스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성대를 닫아주는 피혈근이 잘 개발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성이란 두성과 같은 것이지만 피혈근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가성이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혈근은 불수익근이기 때문에 이 감각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독학으로 이 감각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음성학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트레이너 만나서 한두 달만이라도 올바른 발성훈련을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